여기는 좀 멋지. <웃음> 여기는 좀 멋지. 어, <웃음> 저는 멋지는 멋지라고 생각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. 어, 저는 쇄골. 아. 너무 궁금해서 옛날에 막 그런 말 있었잖아요 뭐.. 너의 쇄골에서 수영하고 싶어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저 진짜로 간신욕 하다가 한번 해봤잖아요 물속에 들어간 다 물속에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해서 어깨 힘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일어나 봤어 그냥 중요한 거 보지 아요 진짜로 감격 진짜 있는데, 공부를 풀어주는 건 진짜 좀아닌것 같고. 도전이요? <웃음> 아니, 그, 그, 그런, 그렇더라고요. 그그 담기도록. 여러분들도 오늘 집에 가서 반신욕 하다가 갑자기. 엄마 잠깐만 아무라고 아왜 네. 그러는데 엄마 나물 던긴다 안 <웃음> 팩트 <웃음> 여러분만 간직하세요 <웃음> 네 다음 문제 볼게요